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요 바로 새로운 아이패드 8세대입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 지금 벗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이패드 8세대 셀룰러 모델입니다 어 제가 여태까지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미니도 써봤고 프로도 써봤는데 셀룰러 모델은 처음이에요 이 셀룰러 모델과 와이파이 모델에 관한 내용은 제가 후반에서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느낀 점을 어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안에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아이패드가 본체가 들어있겠죠? 스티커랑 뭐 아이패드 설명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아이패드 8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충전기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USB에서 라이트닝이었는데 이번에는 C에서 라이트닝으로 충전기가 바뀌다 보니까 충전 와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구성품은 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달라진 게 없죠 그대로입니다. 사실 아이패드 8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생각보다 많이 못본것 같아요. 주로 교육기관 쪽에 이런데 납품이 많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양이나 이런게 세대가 변할수록 막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가 절감을 위해서 가격대를 좀 싸게 유지를 하고 스펙은 진짜 미세하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스펙은 7세대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칩셋 빼고는 다 똑같아. 심리요? 용량마저 똑같아요. 8세대가 어떤 사양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고요. 애플펜슬은 1세대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두뇌를 담당하는 칩셋 같은 경우는 A12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를 했어요. 저장용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32GB와 128GB입니다. 어, 사실 가장 기본 사양을 32GB로 해놨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64GB로 기본을 해놓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거 셀룰러 모델 와이파이 모델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셀룰러는 비싸죠 심지어 무게도 조금 무거워져요 제가 아이패드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을 때 항상 그 가격이 아 이게 이정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항상 저는 와이파이 모델을 고집해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셀룰러 를 사용해 보면서 느낀게 어 납니다. 좀 가격적인 금액적인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패드 와이파이 모델을 구매해가지고 사용할 때는 항상 이제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핫스팟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뭐이 정도는 내가 감수를 하고 그 가격을 저렴하게 받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든 그냥 난 아이패드 딱 키고 열면은 인터넷이 연결이 딱돼 있으니까 아이패드의 활용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하스팟 연결하고 아이패드로 막 하우더 보면은 바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핸드폰으로 했어요. 조금 사소한 귀찮음 때문에 아이패드가 집에서 묵히게 됩니다. 안 쓰게 돼요. 셀룰러는 확실히 아이패드를 독립을 시켜주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차량에서도 그냥 쓱쓱 꺼내서 하스팟 뭐 연결 없이 바로 바로 이렇게 하고 싶은 뭐 문서를 확인한다거나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넓은 화면으로 확인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의 장점이잖아요 그거를 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등산에 가지가고그 산에서도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금액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제 제가 셀룰러와 와이파이를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저는 아마 다음에 아이패드를 또사라고 한다면 셀룰러 살것 같아요 <웃음> 네, 이 부분은 여러분 뭔가 선택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진짜 아이패드 살때 셀룰러랑 와이파이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이패드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는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는 사진 편집이라던가 뭐 유튜브 관리 그 외에도 뭐 주식 뭐 이런 것도 이런 넓은 패드로 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셀룰러 모델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패드 8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해볼게요 이 아이패드 8세대 같은 경우는 색상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스페이스 그레이와 골드 그리고 실버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으로 나눠져 있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32기가와 128기가 이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모델, 셀룰러 모델로 나뉘게 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모델은 44만 9천원 그리고, 셀룰러 모델 같은 경우는 61만 9천 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로 노트 필기를 한다거나 영상을 시청하거나 인강을 듣는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이 패드로서의 기능을 활용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학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뭐 프로나 에어 같은 게 있으니까 그쪽을 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칩 셋이 워낙에 괜찮아져 가지고 잘 돌아가긴 합니다 잘 돌아가긴 하는데 무거운 게임을 돌리거나 이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나는 영상 시청용으로 넓은 화면으로 막방 아무 데나 들고 다니면서 시청하려고 구입을 한다 뭐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가게 또 제가 kt 토커로 서이 제품을 대여를 받아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kt 토커 관련된 내용을 안할 수가 없죠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요 진양 뭐 애플스토어가 가지고도 구입을 하실 수 있지만 셀룰러 특히 셀룰러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애플스토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따로 또 약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귀찮잖아요 그냥 애시당초에 kt 에 들어가 가지고 약정과 함께 통신사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어,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아이패드 8세대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를 베이스로 해서 점수를 매기자면 저는 3.5점을 주고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 딱 적합한 것 같아요 4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 <웃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